안녕하세요. 기본 원형 가지고 후레아 스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후레아입니다. 하스, 중심선, 기본을 잡아주고요. 풀 부분을 5cm로 해보겠습니다. 5cm 앞뒤 5cm 홀 부분 잡아줍니다. 옆선도 5cm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부앗개선은 언제든지 곡자를 이용해서 자연스러운 선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지그재그로 절개 부분 그렸습니다. 걸하면서 다시 그냥 해 줍니다. 최대해 <놀람> 보겠습니다. 원단 접근 부분, 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아까 절개하기 전에 다스 중심선에서 5cm씩 나간거 기억하시죠? 후리아 부분 후리아 부분입니다 절개선 후리아 부분에 맞춥니다 이 포인트가 이 포인트가 이 각도에서 후리아가 생기는거니까 수정없이 예쁘게 그려줍니다 후레야는 밑단 시접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1인치만 주겠습니다 허리선 시접은 0.5 옆에 시접은 1cm 주겠습니다 프리하니까 옆지퍼가 돼야 되겠죠 반인데요. 스카트는 앞판, 뒤판 똑같은데 뒤 중심만 쳐준다고 했으니까 뒷판 뜨실 때 여기 0.5cm 중심선 써주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풀이 생기면서 완성되었습니다. 까지 제가 빌트 부분은 재단을 안 했는데요. 빌트 해볼게요. 접힌 부분입니다. 1인치 4분의 1에서 1인치 반 주는데 4분의 1로 하겠습니다. 디자이너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겠죠. 빌트 넓이는. 사이즈입니다. 절반이죠. 앞쪽, 앞쪽은 시접 없이 절반에다가 뒤쪽은 랜덤 문을, 여유 분을 줍니다. 공개선으로 짚어선 시접 있는 분은 뒷판으로 갑니다 풀을 이쁘게 하려면 시접을 조금 조금 말아박기도 하고 이제 기자나 원하는 데 도저히 넣죠 경제선입니다. 이렇게 소리 립니다